안녕하세요. 화이트맨입니다. 제가 이번에는 롯데월드에 가서 있었던 일을 말씀을 드릴 텐데요. 정말 너무 웃기고 재밌는 썰이라 여기에 꼭 얘기를 해보고 싶었어요. 예전에 롯데월드를 제가 놀러 갔는데요. 거기 가면은 그 자이로드롭이라고 50m 높이에서 떨어지는 말고 X드롭이라고 이 조금 낮은 높이에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그 놀이기구가 있잖아요. 그거를 제가 처음으로 타러 갔었는데 제가 자이로드롭 한두번세번 번 타봤거든요 근데 엑스드롭은 좀 낮으니까 별로 안 무섭겠지 하고 그 타러 갔어요 근데 대기줄이 있었는데 너무 사람이 많아가지고 한 40분을 기다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앞에 어떻게 타는지 봤더니 DJ가 있더라고요 DJ가 이제 그 손님들한테 말씀을 하는데 되게 웃긴 멘트 같은 걸로 이렇게 손님도 재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두번 텀이 있었어요 제 앞에 두번 정도 탔거든요 그게 어떻게 얘기하나 봤더니 그게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두 번만 왔다 갔다 하는 줄 알았는데 한번더 올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 그한번 올라갔다 내려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DJ가 말하는 거예요. 자 여러분 재밌으셨어요? 그러니까 사람들이 "네, 이래서 한번더 타고 싶으세요?" 네,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박수 세번 시작 딱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짝짝짝 하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 페이크를 쓴 거예요. 이 DJ가 짝짝하고 세번 치기 전에 올라가 버린 거예요.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숨을 이게 참고 있을 때 올라가요. 안 무서운데 짝짝 이렇게 돼버린 거에요. <웃음> 그래가지고 내가 그거를 뒤에서 본거예요 너무 웃기잖아요. 다음 차례가 전데. 그래서 아, 내가 저거는 속지 말아야겠다. 저 완전 너무 직상한 음? 페이크다. 저렇게 웃기는구나. 재밌게 하는구나. 그래서 제가 그세 번째 이제 텀이 돼가지고 그 자유로드롭, 엑스드롭을 타러 갔어요. 타러 갔는데 처음에 막 올라갔다가 내려오고 올라갔다 내려오고 너무 막 무서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전바를 이걸 꽉 이렇게 잡고 있었어요 잡고 있었는데 그두번 내려갔을 때 갑자기 DJ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더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네 했어요 근데 저도 약간 무서우니까 일을 안 물고 이랬어요. 그 여러분 올라갑니다 이러는 거요. 예 그래서 아 이제 올것이었 박수 세번 시작이 나오는구나. 그래서 여러분 올라갑니다. 박수 세번 시작 안 하네? 올라갑니다. 이래 가지고 다시 이렇게 잡고 있었거든요. 으악! 이러고 이러고 안전바이 잡고 있었거든요. 근데 뭐라고 알 자를? 올라갑니다. 안전바 올라갑니다. <웃음> <아니>, 저는 <웃음> 그때 영혼이 멘탈이 나갔었어요. 제가 진짜. 그때 너무 당황스러워가지고 아이 DJ들이 롯데월드 DJ들이 이 페이크를 여러 여러 가지로 이랩 파투리를 바꿔서 쓰는구나 진짜 대단하다 감탄하다 감탄을 했던 기억이 나요 네. 재밌었던 썰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? 재밌었나요? 네. 다음에도 더 재밌는 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립니다